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공무원 퇴직급여는 퇴직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과 공무원이 기여금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후불임금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지만 총전의 대법원은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여명을 확정할 수 없어 향후 수령액을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만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의 하급심법원에서는 퇴직연금 수급권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했고 마침내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현 당시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 수급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해당 판결이 나오게 된 사건을 간략히 살펴보면 원고인 아내는 피고 남편과 혼인하기 전에 서울 용등포구 도림동과 부천시 원미구등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혼인 후인 1995년 9월께 폐업한 뒤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고 가사를 전담했습니다. 한편 남편인 피고는 혼인 이전인 1977년 2월경부터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했고 2006년 6월 정년퇴직한 이후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피고는 사실상 모두 재혼한 것이었는데 남편이 29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은 13년이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내는 남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장차 수령할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고 반면 남편은 자신의 여명을 확장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부분 판단은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면서 퇴직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근무가 필요한데 그런 근무에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상방의 협력으로 이륙한 재산으로 볼수 있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나아가 재산 분할에서 고려하는 재반사정에 비추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한 기여도와 다른 일반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재산을 대상으로 하나의 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과 다른 일반 재산을 구분해 개별적으로 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대법원은 민법이 정한 재산분할 취지에비추어볼때 재산분할 비율은 개별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와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분할 대상 재산을 개별적으로 구분해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를 유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하급심 법원도 대법원의 종전견해에 따라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 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재산의 형성 경위, 원고와 피고의 실질 혼인생활 기간이 약 15년 이상인 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중 아파트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취득한 재산이고 그외 대부분 재산은 피고의 급여로 형성된 점, 피고가 주식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거둔 점, 반면에 원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대부분 혼인생활 동안 가정적으로 지냈으나 원고에 대한 부양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 분할 비율을 원고 30%, 피고 7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피고 남편의 공무원 연금 수급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이 모두 29년인데 그중 원고인 아내와의 혼인기간이 13년이어서 그 혼인기간이 피고의 전체 재직기간의 40% 정도임에도 원심과 같이 퇴직연금의 30%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실질적 혼인기간의 고려라는 점에서만 보면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의 대부분을 원고에게 돌리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당사자 사이의 형평에 부합하도록 퇴직연금 분할 비율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하여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등에서 관련 조항이 개정된 것입니다. 위대법원 판결 이후인 2015년 6월 22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연금을 후불임금인 재산권적 성격으로만 파악해서 국민연금과 같이 공무원 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 균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 등을 통해 지급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변경된 대부분 판결은 재산분할이 내포하는 공평의 이념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 중에서 그 여명 및 액수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이를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 분할연금 규정이 신설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분할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에 대해서만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민연금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는 경우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법도 2015년 12월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노령연금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민법이 정한 재산 분할 제도를 통해 실질적 혼인생활 기간, 소득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연금액을 분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분할연금수급권은 연금 형성 과정에서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이혼 배우자의 노후 빈곤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생활을 한 이혼 배우자에게 연금 일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에서 말하는 분할연금수급권의 성립요건은 크게 4가지입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60세가 됐을 것 등입니다 이런 요건을 갖춘 이혼 배우자는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수령이 가능하며 흥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에게 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20년간 연금을 납입했고 그중 흥인기간이 10년이었다면 이 10년치 납입한 연금의 절반이 이혼 배우자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혼할 때 따로 비율을 명시해 연금분할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향후 연금 분할에 관한 내용도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무심코 이혼의합의에 놓고 추후 연금과 관련하여 추가 분쟁이 생길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혼한 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라면 3년 이내 에 선청구도 가능합니다. 또재혼 여부 와 관계없이 분할연금 수급이 가능한데 2016년부터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도 분할연금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혼 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혼인기간이 1년이 넘으면 이혼 즉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갖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앞에서 본 것처럼 이혼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서 받는 것이고 혼인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 혼인 기간을 1년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이 전해지자 일부에서는 혼인 기간이 겨우 1년에 불과한데 이혼하면 자신이 평생 낸 연금을 나눠 갖는 것이 아니냐 등과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이혼 배우자의 노후보장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방 배우자들은 불만이 생길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8년 9월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자 총 27,000여 명 가운데 여자는 24,000여 명으로 약 88%를 차지하며 이에 비해 남자는 3,200여 명 으로 11.7%에 불과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황혼이원의 증가로 해마다 늘고 있는데 2010년 4,600여 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2011년에는 6,000여 명, 2012년 8,000명, 2013년 9,000명, 2014년에는 1 1,000명, ,000 2015년에는 1 4,000명, 2016년에는 1 9,000여 명, 2017년에는 2 5,000여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